저 같은 경우는 저 길로틴 초크의 달인이고 <웃음> 잠깐만 너무... 안 봐보면서... 안 봐서가 아픈가? <웃음> 아... 안 어, 봐... 들수 장난 아니다 그거 들수 있다고? 한번 들어봐 아, 독바이 개미 게임이... 어, 지금 이제 윤프로의 렉풀과 스쿼트를 끝냈는데 좀 힘이 들어가지고 잠깐 쉬어갈 겸 주짓수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지금 투포이님께서 아이디어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제 격투기 시청 1세대 격투기 1세대는 아니고 본게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 기술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끼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거는 건지 그 시그니처 기술 이거 좀 보여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기술을 저희가 당하는 걸로 하죠 아 그럴까요? 대표님부터 네. 뭐 기술 한번 보여주실 거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기 길로틴 초크의 달인이고 잠깐만 너무 웃 길로틴을 한번 놓으면 풀어주질 않는 한번 그럼 제가 당해볼까요? 네. 좋은 일수가 당해볼까요? 네. 기 네. 오세요 <웃음> 포지션은 이제 제가 네. 누워있는, 네. 누워있는 겁니다 네. 자이 상태에서 들어오실 때 이제 테클을 걸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테클을 했을 때 그대로 잡아서 이제 어이게 팔이 들어가야 되잖 잡고 <웃음> <저기 이러면서 웃음> 여기 이렇게 끝어서못 나오게 여기 못 나오게 특히 이렇게 근육 덩어리가 큰 사람들은 정말 편치 않습니다. 몰라 몰라. 몰래 못, <웃음> 못 나왔어 옛날에. 어. <웃음> 이거 지금 보이세요 땀? 아니 진짜 확 들어오니까 아파 야장수 있지 않나? 난 아니다. 그들수 있다고? 한번 들어봐. 자 이렇게 댓글에서 내가 야, 넘어졌어. 바로 걸었어 그렇죠. 자, 자 일어나 보세요. 렉풀 자, 뭐야, 뭐야? 저는 좀 고급 기술 하겠습니다. 자, 자. 브라질의 아주 그 유명한 선수 이제 기억은 잘안 난다. 잠깐만 내정지가 와가지고. 하여튼 간 이게 암 트라이앵글 초크라는게 있어요. 하프라드로 딱 들어오시면은. <웃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 잡고 좀, 이렇게 하는 네. 어, 어. 이제 아무 느낌이 없는데 지금? 아니, 힘 주면 은 아프죠 이거 목뚫리죠 팔을 이쪽으로 팔 이쪽으로 네.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 팔 빼시고 이렇게, <웃음> 이렇게. 오른손으로 여기 잡으시고 우리 이렇게 오른손으로 여기 아 여기? 네그에 네. 네. 푸시고 네 고연 밟고 트셔서 뭐 이쪽으로 이렇게. 오오 내가 명 네, 치가 너무, 너무 아파요. 근데 keinem, 지금. 네. 지금. 가 말했잖아요. 불만성 데미지 우기해서. 바로 바로 에어로 대합니다. 바로 에어로 아니야. 도체 한번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예. 제가 이 어설프게 음, 한 기술. 이게 어, 인터넷 주짓수 님들. 인터넷 주짓수 주있수 <웃음> 레그 체인 그거. 네. 그 사람이 ]emon. 뭐 때리려고 하거나 이제 손 들면은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우와! 잡아 주시고. 엉덩이에 대셔서. 에플 애플. 팔을 이렇게 에이플, 에이플. 넣어서 자기 팔이 자기 목 압박하도록 네, 당겨주시고, 안으시고, 틀어서 끝까지 잠글 수 있게. 네. <웃음> 굉장한데요, 이게? 아니, 들어오는 순간, 어. 그 개미족이 아니야, 당신은. 아, 아, 아, 아, 그냥. <웃음> <웃음> 그냥 <웃음> 어, 아니, 여기서부터 달라지그 달라. 아, 달라? 진짜 달라. <웃음> 아, 진짜 달라, 진짜. 일단 호흡이 힘들어져요. 어, 어, 어. 굳이 이게. <웃음> 이게 장난 아니니까, 진짜. <웃음> 아니, 이게. 스윙, <웃음> <웃음> 안 쳐져, <쉬죠>, 스윙. <웃음> 혹시 이 동치 큰 친구한테, 아, 나이 기술 좀 선보이고 싶다. 어, 스윙 안 쳐져. 아, 트라이, 아까 다시 해볼까 어, 트라이, 트라이. <웃음> 하프가드로 들어가고. 저 이게 하프가드라는 뭐라 그러죠? 이게 주짓수. 클로즈가드. 클로즈가드. <웃음> 클로즈가드. <웃음> <웃음> 오! 오! 야, 오! 오! 오! <웃음> <웃음> 너왜 이렇게 빨리 태그 쳐? 해봐요. 너타이왜 이렇게 빨리 쳐? 해봐요. 어, 잠깐만. 이거 어, 흔들지 마세요. 아니 들어간다. 자 기술이 들어갈 시점부터 얼마나 버티나? <웃음> 맞아요. 0.2초, 0.2초. <웃음>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 나와. <웃음> 야, 저는 차라리 보디빌딩의 명예를 걸고 기절하겠습니다. 탭이 <웃음> 뭔지 몰라가지고 바로 기절하겠습니다. 와 개미족인 줄 알고. 잘 봐. 안 오겠어. 으악! 잠깐 필름이 끊겼어 아 무섭다 갑자기 암바 보면서 암바 저거 아픈가? 아야이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봐아 고가 제일 뻣네 암바 번바 자 버텨 버텨 아이 뭐야 자번흐번흐아흐흐흐흐흐흐 <웃음> 나 <웃음> 하죠 <야, 웃음> 그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웃음> 이 예의 없는 놈좀 혼내주세요 그냥. 맨날 나보고 누나라고 그러고 네저두 분도 누나래 <웃음> 저 언제요? 저 반두기 누나는 누구냐고 아까부터 나한테 <웃음> 버텨 당겨 <야>, 연준영준영이안돼안돼안돼 <웃음> <웃음> 어! 안 돼. 안 돼. 이거 진짜 안돼그 <웃음> 아까 초크로 좀 자신 있었는데 그 초크 이거 <웃음> 아니, 백초크 나 진짜 자신감 한번만. 많이 이뤘어 <웃음> <웃음> 진짜로 백초크 한번만 탭 침발 연습을 해야지. 안 생명의 지장만 없게. 탭스터만 막아봐. 어. 거북목 만들어봐. 이터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참았어.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어, 언제 언제 언제? 어 괜찮아 버텼어. 목이 부러질까 <웃음> 봐. 아저안 할게요. <웃음> 지금 쫙좀 쪼가 쫙쫙 달아올랐는데 바로 트포이님의 또 명강이 준비가 되어 있죠. 케이블 프로버를 케이블 네, 프로버. 편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케이블 프로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할 건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케이블 프로버를 네로우로 잡고 하는데 네로우로 잡게 되면은 견갑 자체가 바깥쪽으로 벌어진 어아 상태에서 고립이 되기 때문에 네. 정거근의 느낌을 못 잡는 친구들 되게 많아. 아, 이 앞쪽에 붙어야 돼. 그죠, 그죠. 그 근육이 저는. 뭐 어깨 운동을 할 때도 중요하고 굉장히 여러 구목으로 쓸모가 많은데 그그 그렇죠. 근육을 잡는 훈련을 할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육을 최대한 좁게, 좁게 잡아서 최대한 좁게 잡아서 정각을 벌려주고 우리가 정거근이랑 광배근의 힘을 동시에 주려면 여기 견봉뼈가 있습니다 견봉? 네. 팔을 뻗어준 상태에서 이 견봉뼈를 최대한 하강을 시켜줘 여기서 스트레칭 범위를 저는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이 견봉뼈를 눌러준 상태에서 팔을 얼만큼 뻗을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아 거기를 해 두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호흡 잡고 가져오신 시는 겁니다. 이, 이 부분에 힘을 주는 이제 운동전체으로 운동. 아래로 쭉 잡게. 내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한 번씩 최대한 정이 음... 벌어진 상태에서 스트레칭 천천히 오케이. 넷 가져온다 한번 더. 끝까지. 그 그렇죠. 스트레칭을 할 때는 이걸 눌러놓는 걸더 집중하세요. 왜냐하면은 스트레칭이 될때 이게 네, 올라가려고 하니까 눌러놔야지 정거근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 지금 느낌 어떤가요? 여기 힘이 들어오나요? 여기 힘. 네, 오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 요오 단단해, 단단해. 그만 오케이. 근데 이게 주짓수의 어떤 체급전이잖아요 네. 내 체급보다 좀더 커보이게 그렇죠. 라인업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커 보일 수 있어요 이게도게좀커 이게... 보일 수 있는 느낌을 네.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셔야 된다 체급전일 때는 꼭 해줘야 된다 중요하죠 황명세 선수 님 한번 들어보겠아니다 예, 예. 등을 말고 있는데도 긴장이 뭐, 걸려있어 이게 뭐야 가슴 좀만 드실게요 골반 뭐? 비로 비켜주고 그 아,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그대로 네. 그냥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느낌을 참. 잡으려면 이렇게 말아서주면 맞아 맞아 살짝 그렇죠, 그렇죠. 살짝만 둘 어게 어깨 눌러주시고 자, 어깨가 들리지 않게 스트레칭을 할때는 여기를 눌러 놓고 수축할때는 그냥 그대로 가져오고 스트레칭할때여기 눌러 놓고 자쭉 그렇죠 지어 근데 움직임이 살짝만 상체에 숙여주면 뭐지?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와 그렇죠. 조금만 더 끝까지 당겨주시고 아니 근데 신기한게 일반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대충 보면은 긴장이 안될 만한 포스처잖아요 그렇죠 네, 다 들어가요 자, 이제 당겼으니까 밀어야죠. 아, 뭘 당겨. 아, 뭐, 당긴 <웃음> 것 같지도 않은데. 자, 스탠딩 밀리터리 프레스를 할 건데, 정갑 자체가 이제, 바깥쪽으로 빼놨으면은, 이게 모이지 않게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팁이 있는데, 오, 오. 일단은 바벨을 가까이 붙이고, 손이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너무 뻗어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음. 의미하는 거는, 이 전완근이 지면하고 수직이 되게. 그죠? 바벨을 우리가 앞쪽으로 말아서 부, 구부려트린다는 느낌. 아, 이게, 네, 뻗트린, 네, 네, 구부린다는 리 느낌. 느낌으로. 이 가장자리에 밀어주고 엄지로 여기를 당겨주고 이렇게 이 이렇게. 느낌이 되게 되면은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손리락이 돌린다는 느낌으로 어. 지금 약간의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잖아 스트레칭 할때 흉곽을 그쵸 그렇죠. 근데 이걸 허리를 말고 하면 안 되고 예, 무릎을 바깥쪽으로 빼서 골반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은 허리가 중립이 되면서 허리 부담이 없이 자연스럽게 동작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하나 그렇지 호흡 둘 그렇지 계속 셋! 가장자리는 계속 압박을 주시고 엄지 당겨주고 넷! 오케이! 땅이 안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어 바로 이게 들어가시네요 여기, 여기 피가 안 통하는 모습이 보여요 가동범이 말도 안 돼요 세골에 다을랑말랑합니다자 넷, 넷! 하나! 그냥 운동 센스가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둘, 있는 거예요 둘. 어, 이거는 그냥 호흡을 별도로 안 알려드렸는데 그냥 내려오면서 호흡 잡아서 그냥 갖다 밀어버리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 운동 저희 몬스터진 MC의 자존심을 걸고 제가 야심차기 운동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어디 좋죠? 도복 사이로 보이는 그런 섹시한 윗가슴 네. 그리고 이 힘을 길러가지고 안바를 버티는 어. 우리 해머컬과 바이셉스 덤벨컬 이거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먼저 말씀드릴게요 덤벨 올리고 나서 시작. 흉각을 들어주세요 음그 다음에 전완근이 지변하고 수직 음 되게 그리고 이 덤벨의 위치가 너무 아래로 가거나 너무 위로 가지 않고 내가 타겟하는 윗가슴, 거기에 멈춰있을 수 있게. 그렇죠. 지금 이제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윗가슴에. 응, 들어있네요. 거기서 쭉, 어우, 저울 저, 저, 때가 아까 다쳐가지고, 그대로 내렸다가 쭉, 그대로 내렸다가 쭉. 아, 들어줄 때또 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들 때, 야야 어. 하면서, <웃음> 들면은, 얍.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러면은 이 어깨 근처로 올라가죠. 그렇죠. 이미 올라가 있어야 돼. 여기 힘이 들어가요. 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덤벨이 좁아지지 않고, 그냥 위로 들어주면 돼요. 시작. 어, 지금 이제 바깥으로 벌렸죠. 으로들어 쪽으로 쪽 위로 위로 위로. 골! 이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그좀만더 위로 위로, 위로 위로. 마지 마. 지막 아, 팍 올리고. 야, 그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니다 그렇죠. 예 에헤이. 에이 위로. 너 많이 안내려요 열. 에이둘 조금만 더쪽으로 들어 들어온다. 그렇죠. 교관으로서 한번제가1 0 0 파운드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네? 아, 아 야, 야, 야. 아 이거였구나. 야. 야. 하나. 아아아아이 하나. 하나. 하나. 나이이이 피드백을 드리자면은 황명세님은 내릴 때 그냥 쭉 떨어진 게 아니라 조금 당겨서 내리는 느낌 이거 그다음에 원님께서는 내릴 때 덤벨 균형 덤벨 흐트러지지 않게 이거만 하시면은 완벽한 도복 위로 보이는 <웃음> 도복 위로 보이는 섹시한 사각 윗가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렇죠자 다음 운동 우리 덤벨 컬을 할 건데 팔힘을 키우는 운동 해머 컬을 제가 되게 많이 운동하기 을 때문에. 진짜 버티는 모습 저 진심으로 버틸 거예요 저 마지막 모습인가 이제? 자, 잠시만요 이거 손 잡아도 되나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자시작할요 네. 예! <웃음> 네. 자자자자좀 <웃음> 네. 버텼죠? 아 잘랐습니다 잘랐죠?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팔 힘을 키우면 얼마나 잘 버티겠어? 사기치지 않아 네자 먼저 덤벨을 잡는데 근비대를 위한 컬은 팔꿈치를 살짝 뒤로 빼면서 무게 의 수직 저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컬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거 하지 않을 거예요. 덤벨을 일자로 잡아주시고, 팔꿈치가 살짝 바깥으로 나가면 더 좋아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와 팔 방향 그대로 안쪽으로. 말아서, 그렇죠! 말아서 들어주는데, 이때 또 저만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엄지검지 힘을 줘가지고, 이걸 좀더 끌어 당겨서 위로 올리는 느낌. 자, 시작! 차다, 차다. 둘, 그렇지 이거지. 셋, 안전한 실패 전까지 갔네요. 네, 아, 이거지 이거지. 다섯, 아, 반동 빼고 반동, 반동 아, 너무 아, 아, 여섯, 반동 너무 많아. 일곱, 아, 일곱, 자, 여러안무니아 갖고 와요. 갑자기 열심. 아홉, 손바닥 가지고 버티고. 오초만 더. 하나, 둘, 셋, 네, 자, 셋, 아, 셋, 오케이. 하나, 가벼워. 둘, 자 팔꿈치는 아래 고정. 셋, 팔꿈치 아래 고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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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너무 좋으시고 네. 근육 사용도 잘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웃음> 저희는 근데 주짓수 맞배기도 못 봤잖아요 어우 바로 택쳐가지고 난 끝을 본것 같은데 아, 그래? 저는 사실 못 따라오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잘 따라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헬스장 가서 혼자 했던 건 확실히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웃음>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진 않아요 운동을 사실 그리고 아, 네. <웃음> 황명세님 네. 전 진짜 어떠신? 오늘 유용해가지고 네. 저도 한번 돌아가면 이대로 그냥 계속 똑같이 아, 영광스럽습니다 이거 진짜. 그러면 이제 시합을 앞두고 계신 조원이님의 출사표 한번. 이번에 그 몬스터즈 아레나에서 졌는데. 예. 아. 다음 시합은 꼭 우승해서 꼭 우승해서 멋진 무대에서 승리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아. 아. 자 그리고 이제 스타 파이널 포를 앞두고 계신는 조원이. 자 이거 바창부때안 보이는데. 네. 구준살 있습니다아 아. 예.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한번 열심히. 아. 아, 그럼 우리는. 다음 방송 때 다음 스타파이널포 참가팀과 함께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뭐 어떤 종목인지 말 안해줄 거야 저희 는 다음 방송 때좀더 활기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글루통 이었습니다